케어서비스 멘트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구매,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트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제가 사실은 지금 11월이니까 5개월 전에 차를 한 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어떤 차냐면 카니발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중고차 딜러인데 카니발을 중고로 샀느냐 아닙니다 새 차를 샀습니다 왜새 차를 샀느냐 지금 카니발이 대기시간이 제가 지금 6월 28일 날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6월 28일 날 계약을 했는데 지금이 오늘이 11월이거든요 11월 2일인데 11월 2일까지도 아직 차가 안 나왔습니다 6개월 정도는 기다린다고 봐야겠죠 지금 카니발이나 뭐 제네시스 G80 그리고 뭐펠리세이드 요즘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인기가 좀 많은 차종들은 대부분 이렇게 6개월에서 7, 8, 9개월 10개월까지는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네. 물론 차가 나오자마자 정말 재빠르게 이렇게 구매하신 분들은 대기시간이 최소한 이렇게 적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또 그렇게 잘 못하죠 차가 또 필요한 경우가 계속 이제 또 상황이 다 다르니까 개인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차를 샀는지 먼저 좀 알려드릴 거고 아, 최 대표님 중고차 딜러면 중고차 좀 싸게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 저기 좀 이득 볼수 있을텐데 왜 새차를 샀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대기시간 때문에 새차 가격과 중고차 가격이 사실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 예를들어 새차가 4천만원이다 중고차는 뭐 3800, 700 이렇게 돼야죠 어, 300만원이 싸는 이런 개념이 생기는데 새차를 살려 그러면 적어도 반년에서 뭐 8,9개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못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뭐 저처럼 미리 주문하고 나중에 탈 계획으로 주문을 미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뭐 차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새 차를 기다리지 않고 중고 시장에 와서 중고 차를 사는 거예요. 근데 중고 차가 새 차에 비해서 금액이 싼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4-5천 k m 정도 주행한 차량들이 지금 실제 새 차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새차 가격보다 비싸진 않는데 이제 비슷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중고차 개념에서는 좀 비싸다는 의미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일단 보고 전체 요거를 한번 말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첫째가 6살 예, 남자아이고 둘째가 이제 2살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좀 갑자기 생기긴 했지만 셋째를 저희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7주차인가 이건 6주차 때 사주는데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카니발을 산게오 우리가 카니발을 그럼 그때 럼그잘 샀다라고 와이프랑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산걸 한번 얘 예, 말씀을 드리고 카니발 혹시 뭐 구매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이가 두 명만 돼도 뒷자리에다가 2열에다가 카시트 두 개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엄마가 앞자리에서 또 애들을 이렇게 뒤로 돌아서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리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 카시트 두 개를 놓고 가운데 엄마가 타냐? 그럴만한 구이게잘안 나와요 왜냐면 산타페 정도만 해도 가운데 엄마가 타려면 굉장히 좁습니다 카시트 자체가 좀 커요 그래서 일단 그 제가 실내 공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카니발을 6월달에 왜 진짜 구매를 했냐 이 저희한테 예전에 쏘나타 구매하시고 그 쏘나타 다시 갖다 놓으시고 이제 카니발을 구매하셨는데 쏘나타 가져오실 때는 아이가 없었어요 쏘나타로 이제 아이 둘을 케어려니까 좁은 거야 그래서 이제 카니발을 사러 오셨는데 제가 이 고객님, 네. 고객님 네. 그때 막 기억도 나고 하면서 이제 카니발을 이렇게 쭉 보는데 아이런에 이렇게 타서 이 차가 뭐 좋다는 건이이 이 실제로 본 차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안에 아니, 저... 타서 이렇게 고객님 앉아 있는 걸 보는데 하지? 제가 운전석에 타고 이딱 봤는데 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저도 진짜 집에 승용차가 이제 G80 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타고 있는데 아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날 제가 집에 가서 5월 14일 날 제가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야 우리 카니발로 바꿀까 오늘 손님 오셔가지고 봤는데 아, 이게 너무 차가 넓더라 애들도 좋아할 것 같고 뭐 우리 이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와이프가 아 그럼 뭐 그렇게 라고 해서 3달치 않게 생각하다가 4세대에 나온거 제가 한번 실내보고서는 그러니까. 바로 계약을 6월 28일 했죠 한달정도 만에 응. 이 고객님한테 제가 좀 어느정도 고마운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차를 샀느냐 자 일단은 저는 시트 구성이 3열을 원했어요 그래서 9인승으로 했고요 그리고 2.2 디젤 시그니처 모델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추천 컬러는 일단 흰색으로 했고요. 그리고 내장 컬러는 브라운 색깔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제가 중고차 딜러잖아요. 그래서 옵션이 제가 쓰는 만큼 그래도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대부분 고객님들도 하시죠. 그래서 저는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세차 가격이 지금 4741만 원.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가 3명이 되면서 생각지도 않았다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면제. 7인승 이상, 9인승 이하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취득세 금액의 15%만 가세 좋죠 네, 그러면 차가 4,700만원이니까 49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괜찮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구매한 차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를 사게 된 거고요 디젤로 해서 4,150만원짜리 차를 구매를 했고 옵션을 다 넣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고차 구매하시는다는 입장에서 보신다고 해도 카니발이나 지금 뭐 2020년식 21년식 이런 차들은 사실 기다리는 기간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새차 사시는 게 분명히 유리합니다 제가 중고차 딜러라고 해서 중고차가 최고예요 뭐 짱이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옵션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드라이브 와이디 이건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아시죠 듀얼 선루프 아시고 스타일 구인 시그니처에는 프로레싱 앞에 LED 아까 설명했죠 컴포트는 시그니처 2열 통풍시트 이게 중요해 와이프가 2열에 타기 때문에 2열에서 통풍시트랑 전동시트가 되는 게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열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쓸수 있도록 센터 콘솔, 운전자가 팔꿈치 걸치는 그 센터 콘솔이 뒷자리까지 조금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3열 유해시단자 이건 이제 아이들의 아이패드나 뭐 핸드폰 같은 거 보면서 장거리 이동할 때 그때 이제 충전할 때좀 용이하게 해주죠. 그리고 이제 조금 좋은 게이 이 컴포트를 사실 선택하는 이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나파 가죽 시트. 가죽 시트가 조금 가죽이 좀더 쫀쫀하다 그러나? 그런 게좀 있어요.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아까 내가 선택했나? 저는 시그니처 등급이라서 이 십삼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예. 모니터링 팩, 서라운드뷰, 아, 어라운드뷰랑 후측방 모니터 이건좀 비싸다 모니터링 팩. 어라운드뷰가 뭐 와이프가 차가 크다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스마트 커넥트 시그니처는 스마트폰 무전 주는. 하 진짜 터널가 기어 디지털티 뭐 이거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터치타입 아웃사이드 월드 이건 뭐냐면 운전석에 문이 이렇게 열잖아요 근데 거기에 옛날에 버튼이 있어서 물이 접으로 딸깍 하면 문이 열리는 건데 지금은 터치로 해서 이렇게 톡 누르면 델컥하게 바뀌는 건데 빌트인 캠 이건 뭐 차에 블랙박스가 내장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보조배터리까지 뭐 이거를 근데 제가 카페 찾아을잘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프리미엄 사운드 자 스피커 12개랑 외장 앰프 네 요거 정도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오면 제가 또 차량 리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둥이 아빠기 때문에 차뭐 여행가거나 이런 것도 좀 찍어서 올려볼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제가 차를 주문했다는 사실인지 알려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 영상 보시면서 어 대표님 저는 저도 이제 고객 대표님처럼 이렇게 뭐 카니발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기다릴 시간이 좀 없어요 예,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 카니발 아세대 되죠 제일 많이 구매하시는 거 기준으로 볼 거예요 뭐냐? 바로 9인승이죠. 자 제일 저렴한 게 3,450만 원이에요. 근데 뭐냐? 프레스티지 등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게 금액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지금 제가 산게 4,700이에요. 세 차가. 근데 시그니처에 옵션을 다 하는 차량입니다. 근데 옵션을 제가 넣은 게 제가 아까 옵션을 이렇게 넣었던 게자 옵션 값만 560이에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프레스티지 차량에는 옵션이 전부 들어가는 게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다 500만원 더한다고 4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차가 프레스티지 기준으로 라고 보면 더쌀 텐데 실제로 2만키로 탄 차가 한 300, 200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 과연 이거의 메리트를 느낄 것인가 전 그렇게 생각은 잘안 해요 이거 에어컨도 없죠 그러니까 제일 낮은 등급이라는 소리예요 대표님 그 옵션 좀 많이 들어간 거는요 오케이 자 이거죠 신차가 4580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신차 산게 4730인가 그래요 이것도 옵션이 두 개인가 빠진 겁니다 근데 15,000km 타는데 금액이 4500이에요 이거 뭐 50만원 60만원 빼주겠습니까? 100만원 빼준다그래도 4,400이에요 15,000km 탄거 솔직히 조금 애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진짜 급하신 분들이 카니발을 지금 선택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뒤에 이게 이게이 시야가 딱 아빠들이 보는 시야죠 아뭐 저기 화장실 갈 사람 있어 죽여서 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지금 중고차로 사기에는 금액이 조금 애매하다 이걸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이걸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으시는 분들이 또이걸 구매를 하세요 예. 기간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뭐 차도 많지도 않습니다 열대예요구인승 지금 예. 네대뭐 예. 의미 있습니까 이거 예.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이제 카니발 을 한번 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카니발 어떤 중고 상태랑 뭐 제가 카니발 어떤 걸 구입했는지를 먼저 이제 한번 알려드렸어요.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내 차를 고른다는 마음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멘트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